자, 오늘 여러분 그애언서에 대해서 개관의 시간을 갖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역사서를 보았죠. 역사서는 뭐죠?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과거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 그 과거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되십니다. 자, 시가서는 언제 삶을 다루죠? 우리의 삶. 현재의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예언서들은 뭐에 대해 다루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죠? 자,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사실, 어, 우리가 애언서를 볼때 저희가 우리가 먼저 이제 애언서에 뭔가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8장부터 29장이고요. 또한 10편, 2편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와있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역시 어,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부분 어, 신명기 28장부터 29장, 어, 시편, 2편, 다니엘서 2장과 7장 말씀을 어, 나중에 좀더 저희가 자세히 좀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출판사에서 너무나 잘 하나님의 시대와 경륜에 대해서 너무 잘 어, 묘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스캔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창조가 됐죠? 영원의 세계에서 창조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쯤 창조됐을까요, 인간이요? 알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시진, 지은 시점을 알 수가 있죠. 언제쯤?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BC 4000년경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의 영원속 영원한 어떤 영원의 때에 있다가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락을 해서 그런거죠. 마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짓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어 우리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뺏겨버렸죠? 사단 마귀한테 뺏겨버린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쭉 보면 한 BC 4000년경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것 같고요. BC 3500년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BC 3500년경? 아, 하늘로 승천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 엔옥.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BC 3000년경에는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이제 태어나죠. 노아가 태어나서 한 600세 때 대략 어, B.C. 2,500년 경에 어떤 일이 터지죠? 노아의 대홍수가 터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배, 에 노아의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살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멸당했죠. 인류 아마 인류가 많이 있었을 거다. 몇명 구원을 받았죠?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쵸? 오, 이게 저는 이걸 벌점다좀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 마지막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두려운데. 자, 그 다음에, BC 한 2000년경에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등장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BC 1500년경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쵸? 그렇죠? 응. 그 다음에 BC 1000년경에는 어, 누가 등장을 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BC 1000년경 인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이제 분열이 되죠. 북왕국 어, 이스라엘함과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남한국 유다가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몇 년도에 망했죠? BC 722년에 망했죠. 그다음에 여러분 다 적어 놓으세요. 자, 남유다는 몇 년도에 망했어요? BC 586년에 망했죠. 자, 저는 그러면은 자, 그 누부갓네살이 이끄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그때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몇년 후에 성전이 재건이 되죠? B.C. 빛이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516년에 70을 빼시면 돼요.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됐죠. 수룹바벨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을 거쳐서, 뭐, 셀루코스나, 이제, 포톨레미아 왕조를 거쳐서, 유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가끔, 무슬림들을 만나는데, 무슬림들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언젠가 언젠가 분명히 유브라데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7년 한난기가 있을 텐데 이분은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환란 중 휴거도 있을 수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에서 나왔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그 휴거는 휴거는 환란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것 같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강림하시죠. 이때 무슨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자 그렇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어디로 가죠? 유황불 지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사탄은 어디에 가치죠? 무적의 무적에 가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개시가 되죠. 천년왕국이 개시가 되고 사실 이때 순교자를 또지상강림을할때 아마 썩지 아니할 욕을 입고 이렇게 와서 천년왕국 때의 통치자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귀가 사탄이 아마 무정의으로 풀려날 것 같아요. 그들이 그가 또 민족들을 회책해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둘로 다 진멸해 버리시죠. 그 이후에 사탄은 어디로 가요유황불로 가죠. 그러니까 영원한 꺼지지 않은 유황불로 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남은 자들, 자 이기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요, 자 영원한 세계로 가요. 지금 이제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갈 거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갈 겁니다. 그렇자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음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물론,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지금도. 근데 이때는, 마지막 때는, 다, 육을 입고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직선적인 역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죠? 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여기서 뭐죠? 그, 신명기 28장 부터 30장에 보면 우리의 레퍼런스가 어떻게 사라질 레퍼런스가 너무 잘 나와있어요 제가 요즘 놀란게 어 제가 전번에 로마서를 읽고 또 호세아를 읽었는데요 오제 눈에 갑자기 제 마음이 같은 내용이라는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누구를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때 주석서를 먼저 보지는 마세요. 성경을 성경을 먼저 여러 번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 20, 28장을 좀 펴볼까요? 우리가요? 신명기 28장을 좀 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법과 저주로 여길 수 있는데 정말 여기 여기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28절 2 8장터 30장은 우리가 잘 이렇게 잘음미를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보면 어, 제가 이제 그킹 제임스 버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우리가 한 절씩 읽을까요? 1 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가겠습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짓게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를청울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너를 따라잡으리니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양의 보수 있고, 내 양태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냐. 것이냐.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보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저가에 한길로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 생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하시, 명,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주께서는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그분의 평상한 보물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주여준 것이나 내가 빌리지 않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 주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에 경청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안 지키실래요? 그 다음에는 아주 저주 엄청난 저주도 있는데 시간 관계에좀 생략하고요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좀 펴주세요 10편, 2편을 자랑 한 절씩 교도해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여 백성들의 헛된 일을 꾀하는가? 여기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하나님이요 그의 기름분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해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환해시기를. 내가 나의 보로파산시이에내가 왕을 시니라 내가 칭량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까지 산산히 부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좀 힘든 게 아마도 초림과 죄림이 같이 나와요 그, 그, 기름부음 받았다 그의 기름부음 받으니 이절에 보면 이거 메시아이죠 주님의 초림하고 연관이 있고 다음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누가 봐도 주님의 어 재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볼 때, 이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특히 선지서을 보면, 초림과 재림이 지금 주님의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니엘스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니엘서 여러분 이장을 펴셨어요. 다니엘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지금 여러분 보면, 다니엘이 그, 누구갓네살의 왕을,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자, 이제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누구가 내을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라 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자 보면 31절 2장 31절부터 끝까지 2장 끝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 가겠습니다. 오왕이 왕께서 보셨나니 한큰 형상을 보십니라이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영모가 무서웠나이다. 32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2장 32절 이장이 그의 이 그의, 예, 그의 다리는 철이여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보셨는데 손으로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그 철과 진흙과진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장 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꿈을 이루중 우리가 왕앞에서세상 구하리니라. <목소리>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을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전해이 어느 곳에 도와서 그들의 진진 그들의 들을왕주을그 모든 이 왕이 근무하리니다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여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내점 못세같이 마가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산사조물이며 정복한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은 못세같이, 또한 물상 모든 것을 산사조물대로 상하게 하리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4 2절그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 같이 그 어떤 도 얼마나 가운데, 얼마나 소실 것이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는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한 아이다 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도 하였더라 그 때, 다니엘이 위대한 자로왕 선물을,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바론온지방다스리리자로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이 이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예.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어, 이 해석이 꼭, 꼭, 뭐 100% 맞을, 어, 맞다고 을맞뭐 이해하긴 할 수는 없는데요. 대략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그 바벨론 왕국부터 어 천년왕국까지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역사를, 다니엘서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예,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머리는 뭘 상징하죠? 바벨론. 바벨론을 상징하죠. 은은 예그 다음에 노슨 그 예,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는 어, 7년 한란기로 보셨는데요. 예,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의 이제 시기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돌, 한 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이후에 이제 돌로 되는 왕국. 날로 강성해지는 돌로 드는 왕국,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니엘서 7장은, 7장 좀 길긴 한데, 7장 1절로 28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의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 서상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았는데 보라, 보라 하늘에, 하늘에 내, 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큰 바다로 들어더니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총의 날개는 사자인데, 내가 그것을 날개들이 코피 때까지 바라보니또그 집석이 땅에서 주어졌으므로 그가 정복되었으며, 또그 상하철을 상하철을 사람 또또 사람의 마음이 받았더라.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는데,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일 후에 <목소리> 내가 보았더니 보라가 보라, 다른 짐승은못포함것 같은데 그것에는 새의 날개에 내시 있고 그 짐승의 머리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관세가 받았더라.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움에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히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그 짐승은 열 뿔을 가졌다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야, 그 보라 그것들을 다한 작은 뿔이 그때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곳 앞에서 뿌리째 꽃히 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자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과 그 같은 신일과 그분 앞에서 분러나오고 그분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서, 앞에서 있더라 체판이 준비되고 되고, 책들이, 펼쳐...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범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그가 통치와,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합니라 그의 통치는 영준는통치와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나 다니엘이 내몸 가운데 있는 내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서 있던 곁에서 그들 중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는 일에 진리를 그그 내게 부르더니 누가 나에게 말하여 그일류를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 질환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수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무 영원하고 그 왕국을 영원,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했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이은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여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히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그그열 개의 뿔이 있고, 애가 그 애가 있고 그 애가 그 애가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 네. 했는데 그눈 부문 앞에서 세 개가 넘어져 있고 그 눈에는 눈들이 더 있고 실실이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거나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고하다 내가 보니 이 뿌리 성자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집중이 치으신분에 성자들에게 시판이 주어졌고 네. 그때가 이를 때성자들이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왕국이 되니 리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여러 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을때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으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말. 것이라 그가 지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며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그니 그들이 그그 그 끝까지 그것을 라고을시 것이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그 일에 그 끝이니라 나, 다니엘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며 심히 대신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되했였으나 내가, 내가 그 일을 내가 내 마음속에 관측하였느냐 여기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까지다 말씀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BC 몇년경 인물이에요? BC 500년 경 인물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2 5 6 0 0년 전에 지금 그때부터 지금 넘어서까지 천년왕국까지, 또 마지막 심판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무슨 왕국에 있었죠? 바벨론 왕국이니까 함무라비가 있었던 왕국을 구바벨로니아 제국 누부갓네살이 있었던 왕국을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했죠. 사자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뭘로 비유했죠? 고음으로 비유를 했네요. 그 다음에 표범으로 이제 헬라 제국을 했고 이것이 이제 넷으로 분열되었죠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제 이상한 짐승. 이 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로까지 연장이 되죠? 로마 카톨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카톨릭의 조직체계가 꼭 로마 행정체계랑 비슷합니다. 이제 게시록에 보면 이 짐승을 탄음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가 그, 천년왕국 전에 아말겟던 전쟁이 있고, 그때에 아마 이들은 짐승과 거짓선 지자는 어디로 가죠? 굴못으로 가죠? 그리고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 이후의 역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아왔어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이미 우리 엘리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건 뭐죠? 저 지금 뭘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그러면 그그 미래에 있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BC 한 925년 경에 남유다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자, 자 분열이 됐는데 이 주변에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사해가 없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회 사이를 무슨 강이 나오죠? 요르단강. 요단강이죠. 요루단강자 여기에 보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죠. 이 아래 누가 있죠? 모압 아래에 에돔이 있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네요. 여기에 페니키아. 그 다음에 시리아 아람이 있죠. 이쪽에 곤란고원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루살렘은 아실 거고 에루살렘 좀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죠? 에들레렘이 있죠. 좀 아래로 내려가면 그리고 여기는 엔게디 광야죠. 엔게디는 엔게디란 말이 남쪽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남쪽에 남쪽에 광야가 있죠. 이쪽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지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해안 평야지대죠. 그 여기 에 서부 산악지대에 이 도시들이 위치를 하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루단강 이 주변은 좁아요. 어, 낮아요, 낮아요. 여리고는 여기 있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동부 산악지대가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안평야는 많이 정복을 안 했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B.C 몇 년경에 망했어요? 빛이 722년경에 망했죠? 빛이 732년에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아람이 망했죠? 아람이 아람 이쪽에서 아시리아를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방역이 뚫리니까 10년 후에 북이스라의 멸망을 해서 자 아시리아로 많이 끌려갔죠.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몇 년도에 망했어요? B.C. 586년에 망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포로들이 끌려갔죠. 1차 포로가 B.C. 606년경, 606년경이죠. 이때 누가 끌려갔을까요? 아마도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끌려가지 않았서 생각이 들어요. 2차 포로는 BC 597년 3차는 BC 586년 이때 유다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자자 네. 자, 그러면은 BC 500몇 년? 606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갔죠. 여러분 1차 귀환이 언제 일어났어요? 70을 빼봐요.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났죠. 그쵸? 70년 만에 귀환이 일어났죠. 자, 2차 귀환은 에스라.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오셨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셨죠. 3차 귀환은 누구? 느헤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스라엘의 b 이몇 년도에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죠.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은 b 이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b 이 516년 70년 빼면 돼요. 70, 70년 후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차 포로는 몇 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b 이 606년이죠. 1차 귀환은 3 0을 빼봐요. BC 5 3 6년에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저렇게 외워도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 멸망 성전 파괴와 수륩바벨 성전이 재건축된 그 기간도 70년이라는 걸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외워요. BC 586년과 BC 516년을 그렇게 해서 외우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리아 제국이 초기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여기 자 수메르, 페르시아, 엘람부터 해서 여기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하죠. 어,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자 아시리아한테 어떤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몇 년도에? B.C. BC 722따라야돼 BC, B.C. 722년. B.C. 722년. 예. 자 바벨론 제국은 이쪽을 이렇게 점령을 했네요. 이 함무라비가 있었던 바벨론을 구 바빌로니아 제국 누부갓네살이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은 신 바빌로니아 제국 꽤 역사 차이가 커요. 자 근데 이때는 이 바비, 바벨론은 누구를 멸망시켰어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남유다 몇 년도에 B.C. 학생들 이거 안되겠네 BC 586년 BC 586년에 어떤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죠 그러면 수룻바벨 성전은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BC 516년 70을 빼면 돼요자 그러면 1차 포로는 바벨로는 몇 년도에 끌려갔어요 BC? 606년 적으세요 자, 1차 포로교수룩바벨을 통해 1차 포로교환는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BC 536년. BC 536년. 예, 70을 빼면 돼요. 70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꽤 넓었죠? 여기, 소구디아가 나오죠? 소구디아는 역사적, 역사상에는 스키타이라고 나와요. 동서문물을 교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초원 민족이죠. 스키타이. 스키타이 스키타이 스키타이. 여기가 지금 이쪽까지 갔으면 우즈베키스탄까지 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자, 이쪽은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자, 우르우즈베키스탄 어,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란. 다음에 아, 아르메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다음에 여기 시리아를 거쳐 요르단, 이스라엘, 다음 이집트까지, 이집트와 다음에 아마 수단, 리비아까지, 리비아 일부까지 점령한 대제국을 건설을 했죠, 페르시아가.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히 그 이스라엘 지리를 나타내 여기 지금 여루당강 주변은 지대가 낮아요. 여루당강 주변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 여기 남쪽에 보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이, 이 옆으로는 동부산악지대와 서부산악지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루살렘과 주요 도시들은 서부산악지대에 많이 있죠. 자 여기 또 성경에 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개관시간이라그라 예언서 그 개관이라 이스라엘 지리도 이제 아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그 금방에 어, 보면 시온산, 모리아산, 올리브산이 있죠. 세개 산이 나타나죠. 따라해보세요. 시온산, 시온산. 모리아, 모리아산. 모리아산, 올리브산, 올리브산. 모세가 또한 가난에 들어가면 한산에 가서 저주를 하고 한산에서는 촛보가라고 한 산이 있죠. 무슨 산? 무슨 산? 에발산과 그리, 그리심산이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에발산,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 그리심산 헤브론산도 있고 세일산도 있고 누보산도 있습니다. 누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가난을 보면서 많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북쪽에 가면 헬몬산이 있죠. 아주 높습니다. 헬몬산은 지금 해발 2814m예요. 자그 다음에 엘리아를 보면 갈멜산 생각이 나시죠? 갈멜산 전투 예, 이런 산들이 있으니까 이런 산이 있다.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보면 여기 서부 해안 지대 다음에 여루단강 저지대 다음에 서부 산악 지대 동부산악지대 이렇게 있죠. 다음에 여기에는 이쪽 엔게데이 지방은 이 광야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굉장히 더운 지방 이 해안 지대는 이제 지중해에서는 해풍 때문에 바닷바람 때문에 좀 시원한 지역이죠. 이쪽에 지금 뭐 지금 이쪽에 이스라엘의 경제수송나 다른 곳 어디가 있죠? 현재 테라비브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 그리고 마귀를 좀 보겠는데 우리가 참 삼위일체 이것은 이제 성부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인격체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게 돼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자 자 여기 좀 읽어 이제 우리가 다른 버전들에는 안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한 일서 5장 7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하늘에 증언하는 세,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3일체에 대한 결정적인 증 거죠 아버지는 성부하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 자, 삼일체랑이 결국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확연히 서로 구분되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긍휼이 있으시죠.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시죠. 아멘, 아멘. 음. 자 인간도 육과 홍과 영이 있습니다. 육과 홍과 영이 있는데 자 우리 육은 뭐죠? 소마인데 헬라우로 우리가 이제 보는 오감들이 있죠. 이제, 보고, 냄새먹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이걸 이제 육이죠. 육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링. 육체적인 필링과 연관되 있고. 근데 혼도 이런 감각기관이 있어요. 혼에 해당하는 게 뭐죠? 지정의자. 지식, 정의감, 지정, 감정, 의지. 이런 게다 혼적인 거예요. 우리 학문은 어떤 거예요? 학문은 다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호는 그 헬라로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죠. 네페시. 자 영, 푸뉴마인데 어, 헬라 히브리어로는 루아우라고 하죠. 루아.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영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거지 나사라와 부자 비유를 보면 죽은 이여도 사람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죽어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임시적인 어떤 그 낙원이었죠. 자 부자는 지옥으로 갔죠. 하데스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수월이 하, 하데스, 탄타로스나 죄지은 어, 천사들이 간 탄타로스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의 수월 다음에 신약의 하데스는 다 지옥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불타는 그 지옥에 있었죠. 그래서 목, 뭐 갈증을 느꼈죠. 예, 죽어도 우리 감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과 혼적인 감각일 거예요. 우리 영의 영과 혼의 감각이 있어요.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튜이션, 직감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면 어떤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사실은. 영이 여러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행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께가 돼요 그러면 영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공부만 많이 해. 말씀은 안봐 많이 알아 하나님을 몰라 혼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같이 살아 자기 내키는 사람 육적인 인물이죠 우리는 영적인 인물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육이 필요해요. 우리의 겉 우리의 겉옷이 필요하죠. 우리의 육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을 할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육이 있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육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혼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 자기 계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이고 말씀도 부지런히 있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기본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탄탄해야 돼 여러분.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있듯이.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진영에도 사탄의 삼일체가 있어요. 누구죠? 용. 루시퍼죠, 루시퍼. 헬렐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우리 개명성이라고 뭐 해석이 되어있던데, 원어로 보면 헬레 빛나는 자. 루시퍼.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그 용. 이 자가 지금 곤중의 권세를 좀 잡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바다, 깊음에서 나온, 얘가 지금 짐승, 짐승이고, 어, 대적하는 이제, 이제 그리스도죠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아마 짐승,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은 얘고 아마 얘가, 아마 이걸로 봐서 얘가 아볼론 일당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우리, 미드라시나 이런데 보면 아사셀 일당이 음란제를 짓고 갇혀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게 무적행이 열리면서 이 자들이 올라오는 자가 아볼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얘는 거짓 선지자예요. 가장 유력시대는 인물 중에 하나가 교황이죠. 자, 이쪽 세계도삼일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애언서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애언자들은 뭘본 거죠, 지금? 대부분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해요? 유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은 여러 밤 2세 정도, 남유다는 이제 우시아. 이제 가장 번성했을 때죠. 그때 아시리아가 좀 헤매고 있을 때에요. 가장 번성했는데, 자, 하나님이 이, 이, 이들을 이제 힘들게, 몽둥이를 준비할 때 이들은,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가 번성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우상숭배로 시, 그게 다랬죠. 이들이 곧,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때, 이제, 그 엄청 번창할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니네 멸망한다, 아모스알지 하니까, 이게, 사람들 시알이안엮했죠 근데, 그스은 말들을 했죠. 근데, 그 시점부터 이분들은, 그, 영원, 의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보면, 이 애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초림주로 이제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오시죠. 재림주로 왜 오세요? 믿는 자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절, 그 이후로, 자기들 시대 이후로 영원까지 지금, 예수의 재림까지 다, 새하늘과 새장까지 다본 겁니다. 자,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 예언서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그,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요나가 나오죠. BC 862장에. 이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갔다고, 가라고 했더니,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어디로 도망가죠?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낭패를 당하죠. 그, 요나는 어디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아시리아, 니누에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죠. 자. 자, 여기에는 연화가 적혀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연화서 여기에 적혀있는 적은 없군요. 또 나중에, 나홈은 이제 유다 출신인데, BC 713년에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담는 선지자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 등장하는, 어, 이스라엘 열지파를 향해서 이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아모스, B.C. 이제 787년 경에 호세아, B.C. 785년에서 725년 경에 사역을 했죠. 다음에 오바데아와 요엘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B.C. 한 800년, 887년과 요엘은 b c 800년 경에 사역을 했죠. 다음에 유다를 향해서는 여러분이 알죠 이사야. 이 사람은 자기 사촌은 문하세옹한테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리고 미가와 나움과 하박국 스바냐가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시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또 이렇게 선지서를 썼네요. 포로기 이후에는 누가 등장한 포로기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포로기 동안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했 선지자 두 명.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 오케이 큰 소리로. 포로기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여기 다 써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에. 요엘, 딸 애들 도 요엘. 요엘, 미가, 미가. 이사야,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에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포로시계는 사실상, 에레미야도 포로시계 활동을 했어요, 유다에서. 그러나 주로 활동한 분은 에스겔과 다니엘이죠. 포로기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작. 학계의 스가레아 말라기 자 다시한번 학계의 스가레아 말라기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아수르를 향해서 요나와 나오미 경고를 냈죠 다음에 에돔을 향해서 오바데아가 에돔을 향한 경고로 선지자를 썼습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예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 보면, 요, 봅시다. 사실,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아모스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아. BC? BC. 722. 7 0 0 근데 지금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여러 밤 2세 시기일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최고 강성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시알도안 먹겠죠. 그렇죠? 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포로기 이전에, 이제 오바데아는 에돔을 향해서 경고를 했죠. 요엘은 유다를 위해서 선지서를 썼죠. 요나는 아스루를 향해서 선지서를 썼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썼죠. 미가와 이사야는 또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아있죠. 있었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움, 스바냐, 에레미아, 하바쿠.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훔, 스바냐, 에레미아, 하바쿠. 하바쿠. 눈 감고 시작. 나훔, 스바냐, 에레미아, 하바쿠. 원 모타에 나훔, 스바냐, 에레미아, 하바쿠. 이 사람들은 남 왕국 남남 유다 왕국만 전속했을 때 활동했던 사람 누구 누구라고요? 나훔, 스바냐, 에레미아, 하바쿠. 하바쿠. 꼭 기억하세요. 나움, 스바냐, 에레미, 하박국은 남유다만 전속했을 때선지들 활동해서 선지자들입니다. 자, 포로기 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과 에스겔 자, 누구누구요? 다니엘과 에스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레아, 말라글. 눈 감고 학계, 스가레아, 말라글. 자,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 이후에는 학계와 스가야와 말라기가 활동을 했고, 가벨론 포루 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다음에, 남한국 전속 시기에는 누가, 누가 활동을 했어요? 시작. 나움, 스바냐, 에레미아, 에레미아 하바쿠. 하바쿠 누구, 누구라고요? 나움, 스바냐, 에레미아, 에레미아, 하바쿠 자, 그 다음에, 자, 북한국이 멸망하기 이전 시기에 보면, 북한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역자는 누구죠? 누가누가 북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루나, 아모스, 아모스 호세아 시작 아모스, 아모스 호세아네 기억하세요 남유다에서는 요엘과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어요 을 자, 북강국에서는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미가, 이사야, 요엘이 있었어요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서 경고를 했고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서 경고를 했죠 자, 여기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연표로 한번 봐야 돼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쭉 가보면, 이 사악한 북왕국에 오므리 왕조가 있었죠, 오므리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죠. 시작! 시 엘리야와 아, 엘리사는 아, 엘리사. 이 사악한 그 오므리 왕조 때 활동을 했죠. 자,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여우사바드 왕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죠. 자, 그리고 이 여호람 시기부터 여우람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시기까지 활동한 선지자들이 요, 오바데아와 요엘입니다. 오바데아는 어디를 향해서 경고를 했죠? 에돔을 향해서 경고했죠. 요엘은 서른 마지막 때가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리고 790년, 80년 여기 에 보면 북왕국은 여러보암2세 남왕국은 우시아 왕인데 이두왕 때, 두 왕국이 절정기를 이뤄요. 가장 잘 살아요. 두 왕국이 분열된 이유로 왜? 그 당시에 저기 북동부에 있던 아수르가 헤매고 있었어요. 내분도 많이, 내분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건 모르고 이 왕국들이 그냥 주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겠죠. 자, 그때 이 활동했던 선지자로 요나는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활동을 했고, 자, 여기 여로 보암 이세, 이세 북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있었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시알이나 먹혔겠어요? 전혀 말을 안 들었겠죠. 망한다. 경고를 해도. 회개해라, 경고를 해도 씨알도 안먹혔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하라면 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그 이후에 북왕국에는 누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있었죠. 호세아가 또 활동을 했는데 역시나 호세아가 활동할 즈음 호세아 왕태 망하죠.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은 B.C 몇 년에 망하죠? 722년에 망하죠. 몇 년에 망해요? 722년에 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면 아하스 이때 이사와, 이사야와 미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 사촌인 문하세한테 바른 소리했다가 톱으로 펴진 당에서 순교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나훔도 나오죠. 예, 저기, 북이사람이 멸망했어요. 나오면 어디를 향해 경고를 했어요? 아수르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때, 요시아 왕 이후로 남한국 멸망기까지 에레미아가 활동을 했죠. 에레미아.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도 이때 활동을 했어요. 포로시기에는 다니엘과 엔스겔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세 분의 선지자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연대로 보니까 이해가 쉽죠? 아멘 자, 보면 자, 지금 오바디아 오바디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에도 에돔 오바데 하면 에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요엘. 요엘은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를 놓고 많이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어, 사역을 했어요? 요나는? 아시리아. 아수르. 따라해보 아수르. 아수르. 호세아는 어디서 활동을 했어요? 북왕국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보면 여러 밤 2세트 활동을 했는데, 시알이나 먹혔겠어요? 니네들 망한다고요? 안 먹혔어요. 근데 진짜 망했잖아요. 선지자의 삶 쉽지 않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100% 여러분 왕따 당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보세요. 이단공격받을 가능성도 커요. 네, 기뻐하세요. 그러면 꼭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사야 이사야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미가도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나훔은 어디를 향해서 경고를 했어요? 아수루아수루아수루 다음에 스바냐, 스바니아.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에레미아도 남유다, 하박국도 이제 하박국도 이제 남그 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때 활동을 많이 했죠. 학계 스가야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학계는 스루파벨 종독 때 스가랴 역시 스루파벨 말라기는 느에미아 총독도 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꿈과 이상에 대해서 다 지금 지금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 대선지서에 나오는 거 어, 소선지사에 나오는 것뭐 역사사에 나오는 거것 제가 정리를 했으니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색, 이집트, 예돔, 두로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어, 말씀하셨는지 좀 보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바벨론에 대해서 보면, 이사야는, 바벨론, 파멸, 파멸 소로, 소동과 고모라같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 다음에, 에레미아에서는 포로, 파멸, 비천 황폐, 몰락이 나와있죠. 하박국에는 파멸, 치우기 이렇게 당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셨지만 쓰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응? 이 이방족속들을 보면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쓰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크죠.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타락을 했어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몽둥이를 드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5천 년 역사상 이렇게 잘산 적이 없다고 하죠. 자 돈과 금과 돈이 교회에 넘치면 100% 타락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연단이 곧올 거예요. 하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블레셋 모압 다메색 이집트 에돔 두로 암몬에 대해서 다 보면 별로 안 좋은 예언이 적혀있죠. 이,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켰고 연단하신 이후에는 이들을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아마 우리나라를 연단하는 누굴지는 모르겠지 우리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연단하는데 어떤 도구를 쓰실 건데, 그 도구도 쓰시고 나서 버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 종교력과 지금 민간력이 있는데, 자, 민, 종교력을 보면 1월이 뭐죠? 1월이? 니산 따라해보면 니산월 니산월 니산 니산월 니산월이죠 니산 니산 니산월은 여러분 중요한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죠 이것은 뭐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교수의 초림과 연관이 있죠 니산월을 지나 이하로를 지나 시바월에 가면 자이 대략 초실절에서 한 50일 정도 후에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죠? 시바월의 오순절인 오순절은 구속사적으로 뭐엇과 연관이 있어요? 성령강림 성령강림과 연관이 있죠? 자그 다음에 담무스월과 아폴과 엘루롤드나 티슈루열에 보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께 제림과 연관이 많아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자, 나팔이 불때 여러분 경고죠? 자, 사실은 민간역으로는 티슈리얼이 1월이에요. 티슈리얼이. 자. 그래서 이제 속죄, 속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팔이. 아, 경고. 그리고 속죄인 장막절에 예수님이 제림해서 아마 이것을 또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장막제는 뭘 기념한 거죠? 사실은 광야 생활을 기념한 거죠. 그리고 불 키슬레브 키슬레브 데베 수밭 아달 12달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대략 그 니사놀은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해당이 돼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일곱 명제를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어, 기억하기 쉽게 좀 정리해봤는데 자유월절은 사실은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묻혔을 때 죽음의 영이 그 집을 패스했죠. 어린 양의 피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철임을 나타내요. 자 무교절, 초실절 자 초실절에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이때가 안식일 다음 날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 이날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죠.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가도 주일에는 부활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은 얻고 힘들어도 힘을,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일에. 참, 안타까운 게, 주일에 녹초가 되도록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좀 내려놓으시고, 섬길 분량만큼 섬기시고, 여러분이 주일에는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순절. 오순절인데, 이제, 오순절날 사실 보면, 신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 주셨죠. 그쵸? 신약에서는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고 성령을 주셨죠. 자, 이 오순절에는 이제 보리추수도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민간역으로는 1월이에요. 사실 1월 1일이에요. 신년이에요. 새해죠. 자, 이때 우리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주의 날이 시작될 걸 알리는 거죠. 우리는 회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은 이제 민족적으로 속죄받는 날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날 아마 재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장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데 기념해서 지내는 명절인데 사실은 찬연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절기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돼요 왜? 구속사하고 주님의 철임과 질임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 하도 제가 많이 했죠 제사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애언서 읽을 때 이게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입구에 들어간 노재단이 있죠. 그다음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소에는 등잔대와 향재단, 진설병, 빵을 넣는 그런 상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자, 지금 옛날에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면 아마 그 흰놈의 골짜기 여기 있고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실로암 수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니요 여기 기온샘이 있죠? 잘 기억하세요. 기온샘, 실로암 수로, 실로암 연못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체가 있고 여기에 북문, 골짜기문이 있지 않을까? 다음에 시원산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아스와 약이라는두 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약인이라는 두 기둥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면, 이제 진설병상 비슷한 게 있고,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향재단, 다음에 지성소의 그룹과 언역계가 있죠. 헤롯성전, 헤롯, 스루빨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헤롯성전은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금문, 금문은 동문이죠, 동문. 보면 이제 다윗 당시의 시온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당시의 시온도 보시고요. 신약 시대에 지금 시온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시온산 현재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기드론 골짜기죠.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올리브산이 있죠. 여기 올리브산.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당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모리아산에 이렇게 성전이 있죠. 여기 금문이 있고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 연못. 여기에 아마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여기 해록궁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해록궁전이 여기 있고, 자, 그다음 골고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을 걸로 보여요. 현재는, 이제 구, 현재 구도제 성교 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현재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록궁전도 여기 있고, 아마 이쪽에 그 빌라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동문이 여기 있네요. 동문 S&M은 다음에 여기 금문 동문이 있네요. 기온샘이 또 여기 있으면 여기 올리스부산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개샘만에해서 여기 있죠.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현재는 이 이놈들이 금문을 막아놨네요. 이슬람이. 여기에 이제 겟세만의 올리브산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사원과또알 악사 사원이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유대인 구역이고 이쪽이 무슬림 구역. 여기가 크리스찬 구역이고 여기에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의 구역이 여기,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아마도 에스겔이 묘사한 성전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성소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간다. 여기에 도시들이 여기 있다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아마 성전 같습니다.